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아, 장규성 입니다 아, 오늘 저크론병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아뭐 아, 여러 구독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저 매주마다 이렇게 <웃음> 아,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는데 아, 이번주에 좀 어, 독특한 증상 그러니까 크론병 증상을 가지셨던 분이 어, 오셨어요 어, 오셨는데 아, 이번은 그냥 뭐 치료 에 대한 어떤 도움을 뭐 바꾸자는 어떤 그런 의미도 있었겠지만 이제 조금 감사 인사 차 이렇게 오셨어요 크롬병이 어, 너무 좋아져서 어, 모르겠습니다 뭐 본인 말씀으로는 아주 많이 좋아졌다 실제로 손에 막 모래주머니나 다리에 모래주머니도 차고 오셨더라고요 제가 뭐 일주일 도와드리거나 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냥 본인 스스로 제가 올려놓은 동영상을 보면서 어, 연구하시면서 어, 그렇게 많이 좋아지셨다고 어, 어, 오셨어요. 아, 너무 어, 뭐 좋은 모습 보니까 저도 너무 기뻤고, 그 현실적으로 이제 크론병은 어, 현대 의학에서는 이제 희귀 희귀성 질환, 희귀병이 뭐 거의 어떤 원인을 할수 없기 때문에 이제 희귀 증상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뭐 뚜렷한 치료제나 어떤 이런 것도 없고 어, 평생을 관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증상을 알고 있는데 그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현대 의학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냐. 저는 한2 아, 0 불치병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왜 그런가 하면 이제 원인이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이제 대사증후군 치료법에 대해서 올린 동영상을 보시면 아 원인은 거의 대동소이해요 실제로 뭐 소화 불량, 위산 염류역유성 식도염, 방기정상 만성 설사 정상 어떤 뭐 장염 뭐 이런 게 거의 원인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여튼 제가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려요. 아, 보고도 많이 받고, 아, 저 솔직히 말해서 크롬병에 대해서 동상을 찍거나 이렇게 제목으로 이렇게 올리지 않았거든요. 근데 크롬병이 좋아지셨다, 오셨다. 자, 이런 말씀이에요. 아, 천식에 대해서 동상을 올린 적이 없어요. 근데 천식이 너무 좋아졌다. 뭐, 포동, 포도, 포도, 포도막 기염 뭐, 그런 증상이 있더라고요. 예. 포도막염 증상을 갖고 계셨는데 아 이게 너무 이제 더 이상 그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동선을 올려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몸을 어 혈액 순환 원리와 가스 이동 원리에 대해서 이걸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걸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고 그걸 운동으로서 어 실행에 옮기니까 몸이 살아나면서. 좋아졌더라, 이런 보고를. 그, 실제적으로, 뭐, 제가 우기소 서울이라, 발기부전. 그러니까, 뭐, 뭐, 비하거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남성분들이 알고 있는 어떤 발기부전, 전립선 비대증이 좋아졌다. 뭐, 어떤 그런 부분들, 발기부전이 회복이 됐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제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이거는 살아나는 어떤 몸을 살려내는 어떤 그런 부분이 분명히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분들이 보고도 해주시고, 이렇게 세미나에 참석해 주셔서 또 보고를 해주시고 하는 것들 보면 제가, 저도 좀, 좀 신기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냥 솔직히, 참, 뭐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고, 음. 그제적으로 뭐 이렇게 TV에 나오신 어떤 연예인 분도 이렇게 크롬병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시고, 이제 크롬병을 네, 대해서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워낙 희귀성 질환이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크롬병은 이렇게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나, 어, 소화기계통 문제나, 이렇게 결국은 장기계통의 문제거든요. 어, 떤 이제 입에서부터 시작해서 항문까지 연결되는 모든 창자의 어, 염증, 어떤 반점 형태의 어 염증이 발생하는 어떤 그런 희귀성 질환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 염증이라는 거는 혈액 순환에 문제가 생길 때에 염증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뭐 관절염이다. 관절에 관절에 혈액 순환이 문제가 생기면서 피가 안 통하니까 요산이 자꾸 침, 어, 침전되면서 이제 관절에 들러붙으면서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뭐 발가락 관절염, 류마티스성 관절염, 턱 관절염 이런 모든 것들이 혈액이 순환이 안 되면 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염증을 일으키는데 그 실질적으로 장기 내에도 입에서 식도에서부터 시작해서 항문까지 연결된 어떤 장기 길이가 거의 한8미터 정도 어 이렇게 볼, 볼 수가 있는데 창자 길이면 6미터7미터고 어 근데 어떤 이 부분에서 혈액순환 원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면 어떻게 보면 어 원인 규명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치료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크론병도 그렇지만 은크론병 <웃음> 재정상이 어떤 소화불량 증상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고 어, 또, 쉽게 피곤해지는 증상. 그죠? 어, 어떤, 뭐, 그, 그 병으로 해서 여러 가지 합병증 증상도 충분히, 어, 예상이 되고요 어, 근데, 일단은, 소화기 계통 제가 원래 어떤 대사정원 치료법이라는 게, 대사정음이라는 거는, 우리 온몸에 혈액과 가스가 정상적으로 이동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서 거의 모든 병들이 진행된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실제로 암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그냥. 그 일단은 크롬병은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동선을 올리면서도 크롬병도 아마 과민성 대장정후군 대사정분 쪽에 부류해서 그냥 의학적으로 병명만 그렇게 붙여 놓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걸 뭐 동영상 하나에 다 모든 걸 설명드리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어 그래서 제가 이제 기본 동영상이라고 이렇게 올려 드린 게 있습니다 기본 동영상 아까 말씀드리는 크롬병이 좋아지셨다 뭐그 말씀으로 거의 80% 정도까지 회복이 됐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아지셨다 라는거는 그분이 기본 동영상 보시고 또 부가적인 어떤 운동 동영상들을 보시면서 따라 했더니만은 그렇게 됐더라는거요 모베주머니까지 착용하고 그죠 어. 그러니까 몸에 비대칭적인 요소를 해결하면서 소화불량을 해결하고 나니까 몸이 자연스럽게 살아나더라. 자, 이게 결론인 거예요. 그,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크론병이라는 거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이제 위장에서 위산을 만나서 소화과정에서 게스가 발생이 돼요. 게스가 이렇게 발생이 되는데, 여러분 이제 대부분의 일반인들이 게스의 이동 경로에 대해서 거의 인식을 못해요. 이게 왠가 하면, 아 좋습니다. 이제 대, 대, 대, 일반인들이 게스 이동 경로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는데 게스는 원래 창자에서 발생되면서 물론 쭉 커져나가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게스 이동 원리는 오른쪽 소장 오른쪽 창자에서 왼쪽 창자 왼쪽 창자에서 위로 올라와서 위장 식도를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러니까 호흡기를 통해서 빠져나가는 길이 가스의 이동 원리예요. 그데 물론 가끔씩 방기 형태로 이렇게 나가기도 합니다. 자 입으로 나오는 게 이제 대표적인 경우는 이제 하품이나뭐 재채기나 뭐 이게 이제 입 속에 붙는 어떤 썰태, 백태, 하얀 거 있잖아요. 아 이런, 이런 게 가스의 결정체거든요. 그 사실은 이제 겨울철에 바깥에 나가면 콧김이 굉장히 세게 나오는 분도 있고, 아주 약하게, 몽글몽글 이렇게 돌면서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콧김이 세게 나오시는 분들이 이제 공기와 가스가 이렇게 같이 밀려 나오는 힘이 좋은 분들인데, 이제 그분들이 좀 건강하신 분들이에요. 이제 가스 이동 체계가 이제 무너지신 분들은 이게 콧김이 잘안 나오고, 호흡도 굉장히 약해지고, 공황장애다, 호흡불량이다, 이런 걸 호소를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가스가 오른쪽 창자에서 왼쪽 창자, 왼쪽 창자에서 위장을 통해서 식도를 통해서 호흡기로 조금씩 조금씩 공기와 섞여서 이제 폐가 수축되면서 이렇게 밀려 나오게 됩니다. 이 눈에 안 보이니까 믿지를 못하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가 좀 끈적끈적하다든가 이제 백태가 양 입술에 끼인다든가 뭐 얼굴이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면 끈적끈적하죠? 그게 가스의 결정체예요. 이게 쭉 빠져나가면 여기 좀 깨끗한데 몽글몽글 돌면 여기 막다 덜러붙는 거예요. 다 들러붙으니까 끈적끈적해지는 거예요. 그까 우리는 그걸 막 기름이다 이렇게 또 잘못 알고 계신 분들도 물론 기름 성분도 있죠. 유지 성분도 있는데, 근데 하여튼 이제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가스가 오른쪽에서 왼쪽, 왼쪽에서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제 문제가 생길 때대부분 이제 소화계통 관련의 문제를 생길 때는 이제 왼쪽 창자가 조금 작아지면서. 왼쪽 창자가 약간 찌그러들면서 가스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역행하기 시작한다는 라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왼쪽 창자의 가스 압력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위로 밀어 올려주는 가스 압력이 부족해지면서 가스가 잘 빠져나오지 못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속이 더부룩하고 뭔가 팽만감도 있고 답답한 느낌도 있고 소화도 잘안 되는 것 같고 이런 현상이니 가스가 가스라는 것은 꼭 필요한 그 필수 요소예요 이제 가스가 일종의 영양분이에요. 음식이 분해되면서 발생되는 가스인데 그거는 우리한테 필수 요소인데 문제는 이제 우리 자동차로 치면 이제 휘발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휘발유는 차량에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죠 휘발유를 자동차에서 내연기관에서 이제 태우게 되면 이제 배기가스가 발생되지 이 않습니까? 그죠? 배기가스가 균일하게 이렇게 배기통을 통해서 이렇게 빠져나가면 그 차는 깨끗한 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TV에서 영화를 보면 그 배기통에다가 막 바나나를 이렇게 하나 꽂아 놓으면 자동차 엔진이 꺼져버려요. 그러니까 뭔가 순환이 안 되면서 왜? 막 가솔린을 막 태우면서 배기가스는 나오는데 이게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그 내연기관 내부의 압력이 너무 올라가 버리니까 시동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 그러니까 우리가 대사정후군 뭐, 대사기능이 망가졌다. 뭐, 크론병이 생겼다. 과민대장증후군이 생겼다. 이 말은, 이 가스 이동 시스템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무너지면서 창자 운동도 이상해지고, 창자 운동 능력도 떨어지면서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폐도 내려앉고 하면서 또 위장을 덮어버리면 이게 위식도 가렵거이 개폐동작이 잘안 되면서 가스도 잘안 올라오고, 깨끗해야 트림의 형태로만 겨우 나오고, 이런 악순환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 제가 왜 이제 크롬병에 대해서 어떤 거의 좌절감을 느끼고 포기하고 계신 분들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대다수일 거예요뭐 병원에서 희귀성 질환 이렇게 진단 내려 버리면 그냥 이제 관리만 잘할 뿐입니다 이렇게 내리면 거의 뭐 목숨을 치면 사형선성와 비슷해져요 어떻게 보면 이걸 해결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우리의 건강이 지속적인 부작용을 일으키면서 어때 우리가 꼭 살아야 할 수명까지 살지 못하고 수명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죠 어그것도뭐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크론병이 희귀성 질환이라고 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세미나에 오신 분 중에 파킨슨병 가지신 분인데 뭐 우연히 이렇게 아 어, 알게 돼서 이렇게 도움을 드리겠는데, 오실 때마다 좋아지시는 거야. 제가 운동법도 가르쳐드리고, 막, 세미나에 오셨길래, 막, 운동하는 방법도 막, 동영상을 하나 찍어드리고, 아, 이렇게, 이제, 파키슨 병이 있으시니까, 이렇게 인지 능력도 약간 좀 떨어진 것 같고, 대화 능력도 좀 떨어진 것 같은데, 이분이 너무 잘 따라해 주셔서, 아, 건강이. 올 때마다 좋아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가 그런 모습을 보고 박킨슨병도 그러니까 불치병으로 이렇게 희귀성 질환 희귀성 질환 안에 너무 알려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도 박킨슨병이 불치병이라고 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웃음> 하여튼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실제로 거의 모든 병은 대사제 후군이에 대사관계 질환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라 거죠. 그렇죠? 어. 심지어 아토피 피부가 좋아졌다는 분도 계시고 뭐, 변비가 좋아졌다, 뭐, 하여튼, 피부, 그니까, 대사가 안 되면, 이 피부 쪽으로 이동하는 혈관이 정상적으로 피가 이동을 하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멀쩡하던 피부가 이렇게 병변이 빨갛게 뭐, 부푼다거나, 여기가 막 열감이 난다든가, 이게 혈액이 통과가 안 되니까, 이게 피가 모이니까, 뜨거워지면서 열감이 나는 거예요. 뭐, 막 성모근이막붓는다든가 피가 성모근에서 머리 쪽으로 못 올라가니까, 여기가 막 정체가 되니까, 붓는 거예요. 운동을 많이 해서 붓는 분도 있지만, 운동을 안 해도 여기가 붓는 분들이 계셔요. 그, 실수요, 그래, 그든요 어, 피가 올라가야 이게 편안해지는데, 안 올라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법을 모르니까, 맨날 와서 그침 맞고, 마사지 누르고, 그때뿐이죠, 그죠? 피를 통과시켜버리면, 그냥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어여 뭐, 뒷목 통증, 뒷목 결리, 뭐, 성모근 통증, 어깨 통증, 이런 동영상 제가 많이 올려놨습니다. 그니까, 러 그, 뭐, 그런 통증을 가지신 분들은 이제 장길성 뭐 어깨통증 뭐 장길성 오십견 뭐 장길성 변비 뭐 이런식으로 치질 뭐 이런식으로 찾아가 보시면 어, 동영상들 만나볼 수 있고 그 밑에 댓글란 한번 보세요 댓글란 한 보시면 어, 어떤 분들이 댓글 올려놨는데 어, 어떻게 어떻게 좋아졌다 아뭐 어,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을 겁니다 그 저는 뭐 이게 렇뭐아뭐 어, 뭐 만병통치다 이런,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아 어, 그걸 또 뭐, 제 입으로 말씀드리지 그래요. 근데, 많은 사람들한테, 에게 유익이 될수 있다라면, 제가 말하는 건 그거죠. 예. 네. 저도 너무나 오랫동안 병인 시절, 거의 20년 동안, 막 소화가 안 되고, 배에 가스가 차고, 막 눈에 문제가 생기고, 치질이 생기고, 막 손발이 차가워지고, 뭐, 원인 불명에 병원에 가서 특별히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 너무 답답한 어떤 그런 시간을 너무 오래 겪었기 때문에, 그 제가 좀여러분들의 아픔을 어 공감을 하고 또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고, 어떻게든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하고. 그 일단은, 아, 어 이제 아까 그분, 이제 크롬병을 정상을 가지셨던 분이 세미나에 오셔서 그 과정을 그냥 대략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동 동영, 연계 동영상을 제가 여기 하나 올려 드릴게요 끝자락에 연계 동영상을 올려 드릴 테니까 거기 보면 이제 아 여러분들이 조금 기본 지식을 갖추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 어떤 방법이 좋냐 저는 음식 얘기 약 얘기 일절 하지 않습니다 그게 약이 우리 병을 치료한다고 보시면 안돼요 임시 방편이에요 그냥 덮어 그러 음식이 내 병을 치료할 수 있다. 물론 아주 절제된 음식 식습관이나 절제된 생활로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절제된 생활이 우리가 정상적인 일상생활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죠? 뭐 산속에 들어가서 산속에 들어가서 건강을 얻을 수 있지만 사회생활 자체는 불가능한 거예요. 마음의 안정을 찾고 그럼 건강을 해야죠. 근데 그분이 과연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스트레스를 견디면서 살수 있는 건강을 회복했느냐 이러면 또 차원이 달라요. 음식이 내 몸을 살린다. 이게 영향은 있어요. 좋은 효과는 있 일정 부분 효과는 있는데 그게 치료까지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라 거예요. 대사 시스템을 다시 회복을 해야 다시 원기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스트레스에 저항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고 피로도가 떨어지고 소화기능이 회복되고 혈액순환이 정상화되고 혈압이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거든요 어. 하여튼 연계 동영상은 제가 이제 원래는 제가 이제 동영상에서 장길성 동영상 보는 방법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그 동영상을 보셔도 되고 이제 그 동영상에서도 뭐 이와 비슷한 얘기를 해놨어요 어. 어그 동영상 이제 어저긴 동영상들을 현대인들이 아주 싫어하니까 그냥 직접적으로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그냥 뭐라고 했습니다 그냥 뭐 제말을 믿어 달라 저는 이런 말씀 좀 드리긴 곤란 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조금 믿음을 갖고 보시지 않으면 손해가 누구한테 손해가 여러분 손해예요 그냥 대충 봐버리면 결국은 여러분 인생하고 생명과 관련된 어떤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면서 들어가 버리면 결국 은 중간에 포기하는 부분도 또 생기고 그렇게 됩니다 그 마지막에 제가 그냥 직접적으로 다이렉터로 보여 드릴게요 그러니까 대사증후군 치료법 1이라고 있습니다. 대사증후군 치료법 1그 동영상은 보시지 마시고 보셔도 되지만 보시지 마시고 그 동영상 밑에 바로 밑에 이렇게 이제 스마트폰 같은 영상들을 스크롤해서 쭉 올려보면 맨 밑에 댓글, 댓글이 댓글 올라와 있어요. 그첫 번째 댓글란에 보면 동영상 보기 순서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첫 번째는 자바라 운동법을 보세요. 두 번째는 다리 조작을 이용한 다리 동작을 이용한 가스 통제법을 보세요 세번째는 명치통증 배에 가스 차는 증상 치료라는 동영상을 보세요 네번째는 좌우비대칭 찾는 동영상을 보세요 다섯번째는 모래주머니 착용법에 관한 동영상을 보세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이 제가 제 여러 가지 동영상들을 올려놨습니다 명연현상 명연현상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뭐 머리가 어지러울 때, 두통이 날 때, 몸살이 날 때, 감기에 걸렸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병은, 여러분들 저런 건 있어요. 그 명현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또 2차 자각증상이라고 이렇게, 용어는, 그냥 용어는 다르지만 의미는 똑같아요. 우리가 우리 몸에 어떤 병을 갖게 됐을 때, 병을 갖게 되는 과정은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쏙쏙 떨어지면서, 그러니까 혈액이 떨어지면서, 가스 이동이 떨어지면서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떨어지면서 발생됐던 걸 고치기 위해서 다시 서서히 끌어올리는 작업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좌우비대칭을 맞추면서 끌어올리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혈액도 끌어올리고, 가스도 끌어올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게 내려갈 때는 순탄하게 내려가요. 이제 올라오면서 한 번씩 턱, 턱 걸리는 거예요. 명치에서 한번 걸리고 식도에서 한번 걸리고 혼 잇몸에서 한번 걸리고 코에서 한번 걸리고 귀에서 한번 걸리고 뭐 이런 현상이 걸릴 수가 있어요 물론 안 걸리고 너무 자연스럽게 넘어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정상이 아주 심각해져 버리신 분들은 이 명현현상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간을 가지실 수도 있다 는 거예요. 그게 우려가 돼서 제가 막 예상되는 명현현상에 관해서 막 계속 동영상을 올려드렸어요 저도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야, 이분들이 이런 상황에 도달하면 거의 포기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되고 그래서 하여튼 여러가지 동영상들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일 제일 좋은 거는 구독자 신청을 하시고 제가 올려놓은 동영상들이 어떤 동영상들이 있나 일단 한번 쭉 살펴보시고 그리고 대사정혹은 치료법 1이라는 동영상을 가셔서 일단은 그 동영상을 쭉 보시다 보면 짤막짤막한 동영상이에요 쭉 보시다 보면 아 대사 시스템 그러니까 가스 이동 원리와 혈액순환 원리 여러분들 일반인들이 혈액순환 원리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심장에서 피가 어떤 식으로 나와서 어느 쪽으로 이동하고 어느 쪽으로 돌아가서 만난다 이걸 잘이 그냥 심장에서 나갔다가 심장으로 돌아온다 요 정도 수준이야 보통 분들이 그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대해서 관심도 안 가져 봤고 공부를 안해 봤기 때문에 거의 모르시더라고요 가스가 어떻게 이동하는지 전혀 지식이 없어요. 지식이 없으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시면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길이 보이기 시작해야 치료가 되든 어떻게 되든 되는 거거든요. 제가 아프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기를 처먹겠다. 여러분 동영상 보고 저한테 돌아오는 유익 거의 없어요. 또 여러분도 고생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없습니다. 그냥 제가 너무 오랫동안 아팠던 경험을 그냥 저는 평생에 그냥 병을 달고 살았던 사람이고 근데 현대의학이 해주지 못하니까 답답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알게 된 지식들을 여러분한테 공유하고자 이렇게 알려 드리는 거니까 아 어, 나쁜 의도는 오지 마시고 그냥 잘 치료하셔서 남은 인생을 어떻게 보면 기왕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세상에 유익을 주면서 그죠 어. 세상에 가치 있는 인생을 다시 한번 좀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던. 어. 하여튼 그리고 연계 동영상 여기 하나 올려 드릴게요 이쪽 구독자 신청 이렇게 해 놓을 테니까 그거 눌러서 구독 신청하셔도 되고 안 하시고 그냥 보시면 조금 헷갈려요 동영상 순서가 어. 구독자 신청하시고 보시든가 아니면 일단 대사전공 치료법으로 들어가시든가 그렇게 하세요 어. 어. 여러분들 어떤 모든 치료 과정에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일단은 지식적으로 동영상을 쭉 한번 보시고 한번 해 봐야 되겠다 이런 확신이 드시면 차근차근 따라가 보세요 어, 무리하시면 뭐든지 무리하면 좀 충격이 따라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조심하면 효과가 잘안 나타나는 게 있고 어떤 분이 중도를 걸어야 될 피. 걷는 것이 더 지혜로울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때는 좀 욕심을 내야 될 때도 있고 그런데 그 모든 치료 과정에 제가 여러분하고 일대일로 이렇게 관계심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여튼 주의하시라고 이렇게 또 당부의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동영상에 이렇게 살펴보시다 보면 세미나에 관한 내용들도 나오고 그렇게 있으니까 어 세미나에 한번 참석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도 있고요 하여튼 오늘 크롬병에 대해서 한번 알려봤으면면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